안녕하세요. <웃음> 카페 공부하러 갑니다. 내가 공부를 왜 해? <웃음> 카페 공부하러 갑니다. 저 모다울레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. 알 이게 뭐 꽂혀있달까요? 또착뭐 먹을 거야, 나? 또 아이스티 시키래? 또뭐 먹을 거야? 뭐?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나 코코아 시킬까? 오늘은 코코아 같은 거 이랑 똑같은 거 먹을까? 저도 아메리카노한 잔씩 아, 네! 얼마예요? 우리 어디 앉아? 여기? 여기. 따뜻한 거 먹게? 뭐. 응. 음, 따뜻한 거 좋아.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는 사실을 몰랐어. 중1 예습을 하러 카페에 왔습니다. 같이 공부하려고요. 공부 시작. 안녕하세요. 공부 다 끝내고 왔습니다. 지금이 2시 28분인데요 그냥 끝내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오, 다, 다, 다, 이, 시간, 안녕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게 잘 돼가지고 집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서 공부하는게 진짜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아조겠다 이번엔 커피 못 먹겠어요 새벽에 제가 3시 에 잤거든요 그쓴 커피때문에 잠이 너무 잘 안와가지고 클일날뻔습니다 주머니도 도착 오늘은 할것참 많습니다 어... 어... 가족을 기다려보죠 먼저 주님 수학부터 좀 정리해보고요 숙제도 좀있고 여기서 다 하려 니다 벌써 다 먹었어요 1500원 스박클링 라이브 맛이에요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잠이 확 깨네요 저 이만 공부를 한번더 해보도록 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지금은 1시 58분 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눈발입니아 진짜 밖에 너무 추워요. 예 뭐, 여러분 대박 사건 음. 눈이 오고 있어 지금. 눈이 와요 아까 저눈좀 내렸는데